안녕하십니까? 뮤직티 v 입니다 이찬원 장민호의 민원 만족 콘서트 어제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장민호 이찬원의 민원 만족 서울 공연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이찬원의 편의점 그 다음에 장민호의 정답은 없다에 이어서 장민호와 이찬원이 함께 부르는 멋진 인생 무대로 이렇게 화려한 포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민원 만족 콘서트의 의미를 한번 보게 되면 장민호의 민자와 이찬원의 원자 이름을 따서 모든 사람들 찬스 팬이나 또는 장민호씨 팬들의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다는 의미의 그런 어떤 민원 만족 콘서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원 만족 하면은 동사무소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저번 어떤 앵커께서 이야기한 적도 있었습니다. 같그러 정확하게 캐치하셨어요. 우리가 아쉬우면 동사무소에 찾아가죠. 그리고 무슨 민원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접수를 받아서 서류를, 읽어 서류를 발급받게 되는데 똑같은 의미로 팬분들의 듣고 싶은 노래를 접수받았어. 어, 불러드리겠다 하는 그런 어떤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콘서트였습니다 이찬원 장민호는 관객들에게 반가운 인사를 건네면서 공연의 열기를 더욱 높였다고 합니다 어제 이찬원은 메밀꽃 필 무렵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아주 그 이찬원 가수의 외할머니가 많이 이렇게 생각이 나서 항상 노래 부를 때 울컥 했다는 그런 메밀꽃 필 무렵 그들 만나러 갑니다. 결혼식 축하곡, 천년바위, 삼백초, 스리랑 7번국도는 장민호씨 노래죠. 그리고 참 좋은 날은 싱어송 라이트로서, 더 트로트쇼에서 지금 사승, 3년승을 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선물앨범의 타이틀곡 등을 열창하면서 깊은 트로트의 맛을 이렇게 선사했습니다.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는 말합니다로 남자들을 위한 무대를 또 특별히 여성팬분들을 위해서 엔딩으로 이렇게 장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장민호 씨는 무뚝뚝 상사와 시절인연 시절인연은 이제 이찬훈 가수의 노래인데 또 이찬훈 가수는 7번 국도를 부르고 또 장민호 씨는 시절인연을 부르고 그런 어떤 티키타카 내 이름 아시죠? 저라. 요즘 지금 신곡이 나왔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고맙고 미안한 내 사람. 이 노래도 더 트로트쇼에서 2등까지 차지한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무대로 지난 트로트 보이스를 과시했고, 여기에 신곡 회초리. 회초리라는 노래는 정말 그 나훈아의 홍시라는 노래 있죠. 홍시라는 노래의 부제목은 우름마라는 그런 부제목입니다. 그 노래와 아주 이렇게 에, 이렇게 대적을 할 만한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회초리까지 부르면서 팬들의 뜨거운 그런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합니다. 이번 공연에서는 관객들을 위한 민원상담소 이벤트가 진행되어서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을 남겼고 사연에 따라 다양한 노래가 소개된 뒤에는 또 가수 황윤성 이찬원 가수의 가장 절친이죠 밤늦게까지도 1시 2시까지도 이렇게 전화통화를 한다는 황윤성이 게스트로 참석해서 천년지기와 가야한다면 이런 어떤 무대로 또 특별한 우정을 이렇게 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울 미는 만족 콘서트는 4회차에 걸쳐서 1만 6천 명 관객을 동원해서 뜨거운 이런 인기를 과시했고, 장민호, 이찬우는약 3시간 동안 찰떡호흡을 자랑하면서 관객들을 위한 무대로 이런 어떤 만족감을 안겨줬다는 그런 후문입니다. 이제는 올해 장민호, 이찬우 콘서트는 오는 21일 대전, 29일 인천 6월 5일 전주에서 전국 각지에 일어났던 팬분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대전, 전주, 인천 팬분들은 또한번더 일어났던 만족을 하는 그런 콘서트의 열기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 듯 합니다. 이상 오늘은 어제 끝난 이찬원 장민호의 서울 미는 만족 콘서트 성황리에 성료되었다는 소식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